촬영한다야, 그렇지? 내가 이때까지 가본 호텔 중에서는 분위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. 되게 깔끔해, 제일 깔끔했어. 일단 아우 아우 저 아우 씨 고기에 고기에 고기를 더했어. 여기 스시 좀 맛있을 것 같아. 참치. 난 솔직히 참치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. 맛있는데서 안 먹어봤어 그런가?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다 요 여러분 이거 짜장면 같다 되게 고소한 짜장면 맛있다 야, 근데 여긴 볶음밥에 새우를 이렇게 큰걸 넣어줘 근데 여기가 어. 형이 음식이 갑대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완전 첫 타임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잘못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나야 3시까지 잖아 여기 근데 좀더 먹어봐야 할것 같아 내 보기엔 요게 메인이야. 요거 따로 썰어주잖아, 저기서. 음. 이거 엄청 퍽퍽할 줄 알았는데, 진짜 부드럽다. 돼지고기인데. 맛있어. 그리고 여기 소고기. 난 사실 여기 소고기가 진짜 좀 기대가 되는데. 오우씨. 음. 진짜 개질게안 씹혀요 아예 소주 큰거 하나 더 있는데 어떡하냐 소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에이, <웃음> 먹어봐 맛있어 아, 점점 맛있어 먹을수록 씹혀 <웃음> 자 맛없는 거 먹었을 때는 연어로 입가심을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샤우로라고 하나? 뭐라고 하지? 네, 소주 따이 있는데.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맛있다, 진짜. 맛없는못본것 같아요. 근데 개 짜. 근데 마카오는 솔직히 음식이 안짤 수가 없어. 왜냐면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짠 곳이기 때문에. 야, 이게 뭐지? 나이 중국에서 많이 먹어봤는데. 그 고기하고 이거 고추 튀긴 거 같이 해놓은 거. 이거 뭐라고 하지? 일단 이거 먹어봐, 맛있어. 여기야? 맛있다 괜찮은데? 나 파리쟁보다 괜찮은데? 여기? 근데 디저트는 파리쟁 못 이기고 딱 봐도 파리쟁 못 이겨 우리 이밥인 거 포거가 제일 짱이지 거기도 잘렴해 거기? <웃음> 그리고 여기 소라가 있더라고 소라, 홍합 그런 거이차가 <웃음> 기대되는데요 또 올게요 근데 여기 인도 음식이 되게 많더라 봤어 여기? 바로 우리 뒤에 인도 음식 짜 있더라 이거 살례맞는데응오 음. 냄새 좋아 음. 완전 치즈다 이거 뭐냐 이거? 완전 치즈 범벅인데 내가 치즈 좋 어, 와거든 아, 것 같다. 생선에다가 치즈 발라놓은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좀 짜긴 짜다 느끼하다 조금 이것도 뭐 인도 어쩌고 저쩌고인데 모르겠다 나꼬기아니야 인도는 소고기 잘 먹잖아 소를 우상... <웃음> 해가지고닭고겠지 양고기 맛있는데? 솔직히 이때까지 뷔페 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사실 여기 기대 별로 안 하고 왔어 근데 그런 거 같아 진짜 사람 입맛이 다르니까 내가 여기 맛있어도 다른 사람 여기 맛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난 되게 괜찮은데? 생각보다 근데 분위기도 되게 좋아 깔끔해 조용해도 좋아 사람 많은데도 조용해 안 그래? 대답 좀 너무 크게 잘라주는 것 같아 나 우유가 제일 맛있 아. 우유 줘봐 얼마나 맛있길래 중국 우유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중국 우유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해 고소하잖아. 우리나라랑 다르잖아 좀. 한번 아, 뭐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. 야맛있 <웃음> 맛있어? 너무 뜨끈뜨끈해. 추워가지 추워? 지금 여기서 너가 제일 따뜻하게 입었어. 아, 그래. 어, 봐봐 다 반팔이야. 너만 지금 너옷한 번만 보여주자. 옷한 번만 보여주자. 어? 네가 여기서 제일 제일, 제일 따뜻하게 입었어. 딴 사람 반팔이야, 반팔 되게 질겨 보이는 텁텁해 보이는 돼지고기인데, 굉장히 부드러운 돼지고기. 야, 하나 것도 이렇게 됐다. 님들 맞아요. 음. 진짜 개부드러워, 개부드러워. 야, 그래도 8 0명이네 8100명이야. 너왜 갑자기 내 영상 보는 거야? 평상시 안 보고 왜 지금 보는 건데. 아니, 얼마 되 오, 굉장히 건강한 맛이야. 신명 느는 맛이야, 이거. 자, 이제 디저트 먹으러. 바보 이거 조절하면 되는 거아니야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거 디저트 하나하나 하나 골라야 이렇게 딱 주더라고 우리가 뜰 수가 없더라고 뭐냐 근데 이게? 팥? 팥인데? 저거다 비비빅 녹인 다음에 젤리 <웃음> 넣은 거 같아 진짜 이게 비비빅 진짜 야 갑자기 확 생각을 한다 이거 약간 아재 입맛. 야, 아재 입맛이면 너한테 맞는데? <웃음> 이건 뭐냐? 요거트네, 요거트. 요거트에다가 이제 과자 섞어 놓은 거네. 맛있는데, 이것도? 이거는 음. 마카오에서 유명한 세라두나. 먹어봤어? 세라두나 안 먹어봤어? 근데 부드럽고 달달하 나쁘지 않은데? 근데 느끼한 거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겠다 제가 저번에 파리제 갔을 때 이게 있었잖아요 초코분수 여기도 있네요 근데 거기는 약간 진짜 분수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분수가 밑으로 흐르는 약간 수도꼭지같이 생겼어요 와 초코바 초코버섯 이거 너무 맛있던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안 먹을 건데 와 너무 많다 와 초코가 얼었는데 이거? 으아 으아 달다 너무너무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라서 저는 그냥 별로거든요? 근데 단 거,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용과 되게 이쁘게 잘라줘요 이거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용과 벗기기 되게 쉬워요 언니가 한국에서 비싸다며 이게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이 함유가 되어있대요 건강하대요 용걸로 안 먹어?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시티 호텔 내부에 스포트라이트 뷔페를 왔는데요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기대한 것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평가가 좀 후합니다 네 좋아요 자 10점 만점에서 자 먼저 너몇 점이야? 7점? 7점 왜 7점이야? 딱히 생각이 없어가지고 딱히 생각이 없어? 생각이 없는 친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에이, 그냥 저만 평가 내릴게요 어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왜 8점이냐? 기대한 것보다 괜찮기도 했지만 고기류가 굉장히 또 맛있고 디저트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음식이 신선함? 그리고 인도 음식도 굉장히 맛있어요 종류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제 남녀노소 이제 어린 친구들도 먹을만한 게또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디저트에 제가 안도 왔지만 젤리 같은 것도 많고 막초콜렛막 우리나라 해바라기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가격과 위치는 제가 밑에다가 적어놓을 거고요 네 오늘 마카오 호텔 비벼 보시기 6탄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